하이쿠 빠스습니다 이번 주도 돌아온 프랑스가 시간입니다. 요번에 말이죠 주요 내용 돼있네. 주요 내용 어 신규 코스튬 달콤하고 행복한 날이다. 어 화이트데이입니다 여러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뭐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주는 거 맞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이토가 옆에 떡칼이 나와 있는데 카이토가 이제 두 여인에게 플렉스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뭐다? 아, 제가 주요 내용이라 한건아니고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주요 내용은 코스튬입니다 어. 자, 드레스룸에 왔어요. 여기 지금 33% 세일하는 거. 이게 바로 달콤하고 행복한 날코스튬이다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또 제가 또 일러스트에 또일각견이 어. 와, 정말 천사 같은데, 화이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더덕 거울이 어디있더라 어디 자, 누나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한번 할까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이 부이시나요 아니 광이 이렇게 빛이 멈춰 흰색 옷 사드렸는데 제 검은색도 사야 되겠는데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자 바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대를 조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한번 봅시다 어, 이따 이게 또그 순백색 그 피부와 그 검은색 무슨색 옷에 데뷔? 어? 아닌데 화이트데이에 이게 약간 이거 약간 메이드. 멈춰! 초콜릿 또 만들다 보니까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만 탁 떼서 빨면 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옷이다. 잠깐만 이거 우리 나머리에 누나는 이렇게. 오 잠깐만 요게 또 색깔이 오 잠깐만 이다이아를 여기다가 막아 내가 눌러버려 사버렸네. 벌써 사 사버렸. 각가지 색깔로 나머리 누나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네. 이름이 파란 색깔. 오늘은 좀근엄하고 싶어. 이런 검은 색깔. 요 색깔이 요거잖아, 지금. 요 메인 색깔이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메인 색깔이니까 또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막 다이아가 막다 빨리면 안 돼. 어우, 야, 저, 싫어. <웃음> 내 손가락이 왜 이러지? 야,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쓰는데, 다이아. 야, 내 손가락이. 자, 빨간색 한번 볼게요. 아, 약간 다홍? 뭐라고 하는, 이런 색깔 뭐라고 하는, 강렬한 레드가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저요 색깔, 연보라? 어, 요건 또 다른 느낌이네 어, 근데 진짜 이번 코스튬 진짜 약간 디자이너님 좀 너무 노출이 많아요. <웃음> 아니, 다행히 이런데 다 쓰면 안 되는데, 노란색이라고요? 잠깐만. <웃음> <웃음> 아니야, 손가락이 코피가 풀려버렸나? 왜 그러지? 차살때 근데 이런 색깔에 반해서 사면 안 되더라. 그냥 질리기도 빨리 질리고, 나중에 대팔 때, 대팔 때 역시 검은색, 흰색이 제일 비싸게 잘 팔린다는 거. 얘는 왜 불타냐? 그거 봐봐. 역시, 흰색, 검은색 이인게 제일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일단 제가 그냥, 우리 눈 안에 의리로 하나 마지막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톤인데, 그지? 파스텔에 그, 어? 흰, 녹색의 그, 그 청록, 청록 색깔. 청록을 파스텔로 약간 흰색 좀 섞은 거, 그래 일단, 잠깐만. 우리 나마리 눈한테 너무 오래 제가 가가지고, 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오!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준아. 아니야, 아니야. 와, 저그 그거잖아요, 저 가터 어, 저기. 어? 벨트. 벨트의 일종이죠. 의상 중에 벨트의 일종인데, 자, 일단 일단 네이비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시큰한났저 어, 아니 이거 어머 깜짝이야. 주현이 맛, 삼촌이마 옷가지를 어 저거 어 저거 요 와, 씨 미쳤나 이거. 어. 어. 이거 다른 색깔도 한번 일단 보기만 할까요, 일단? 아, 이거 메인 색깔이네. 이거 메인. 이게 그거잖아. 이 아까 썸네일에 있던 어때? 거.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어, 괜찮아 보여. 어, 보여. <목소리> 의외로 또 이런 또 귀여운 또 디자인의 <목소리> 코발트 블루 맞나? 코발트 블루. <목소리> 근데 블루 계열인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 어. 아, 요거는또 핑크는 또, 하나 또 필요해요. 예, 핑크. 요런그 디자인의 <목소리> 핑크. 사실 약간 찰떡이긴 하네. 약간 좀 유치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나는 찰떡으로 보이는데. 어, 이번에 디자이너님 <웃음> 일을 악보셨는데 <안> <웃음> 너 다이어, 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 씨, 어 잠깐만, 아나 이거. 아, 이게 진한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괜찮아 보여? 아, 근데 괜찮아 보여. 어, 준아, 괜찮아 보여. 아, 이게 빨간색이었네. 어, 이게, 이게 진짜 찐레드입니다. 찐레드. 어, 늘 지금 이다 사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아두개 남았는데, 의리로 사줄게요. 이거는 그냥 의리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리로, 요거는 이제 그린, 그린 톤도 괜찮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지 않나. 제가 또, 한때 또 미술의 꿈이 있었던 꿈만 있긴 했는데, 아, 있긴 있었어. 진짜. 내가 중학교 때 내가 미술의 꿈이 있긴 있었거든. 그때 이제 그 어떤 물감으로 이렇게 색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디자이너님들은 꿈그 미술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리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 카이토. 예. 화이트 데이니까. 또 카이토가 차례 입고, 오, 잘 차례 입었다, 야. 그래. 남자는 블랙이지. 차례 입고, 우리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하러 간다는데. 와우! 잘 봤습니다. 요거는, 내가 네를 색상별로 사준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원래는 다다살 생각이 없었어. 하나씩만 살려고 했거든, 진짜. 근데 내 손가락이. 그거랑 이상한 이것들도 디자이너님의 마력에 이끌렸달까?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자, 그리고 요번에 미용실에 이제 요거 외형 바꾸는 거요 이용권 가격이 100 다이아로 인하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한 10장 정도 넣어놨다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10장이 들어왔네요. 가격 인하를 기념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할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이용권 10개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에, 잠깐만.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옷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옷에 맞춰가지고 좀 헤어랑 좀 오늘 한번 싹, 아, 나는 아무래도 이, 이 배꼽 같은 피부와 검은색의 대비가 좀 돋보이는 이 의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는요 <웃음> 뉴가 뉴 너무 많이 떠 있네. 아 이거는 핑크가. 아 핑크는 못 참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갈아입히고. 그런 다음 미용실로 가보자 이거죠. 와와 잠깐만 제가 원래 단발 취향이거든요. 근데 와이 누나 이 머리 스타일도 어울리네. 와이 옷이랑 이 흑발 지금 느껴집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흑발이 없네. 가겠습니다. 이제 얼굴도 이제 좀 메이크업도 좀 바꿀 수 있고, 아, 이런 귀, 귀엽네? 오, 약간 요 정도 화장한 것도 약간 이쁘신 것 같아. 요 오, 약간 완전 배고에서 약간, 약간 요 피부 색깔도 좋은 것 같아. 오, 요거, 요요요요요요그거 같은데? 나이트 엘프 알아요? 나이트 엘프? 오, 요 느낌도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의외로? 요 정도 피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변경까지 했습니다. 어, 또, 야, 요 겁나 둥글린원는데완 새로. 멈춰! 자, 오늘 또 우리 주인공 중 한명 준도 미용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무조건 단발이라서 헤어는 크게 어? 아 그래도 이 느낌이 너무 이쁘다. 아요 머리 스타일도 꽤 귀엽네. 이거 묶은 거 이걸로 한번 가볼까 싶어요. 자 그리고 외모도. 어, 야요거아요 점이 이쁘네. 약간 퀭한이 눈빛도 너무. 야 이걸로 가자. 자, 피부색 중요하거든요, 피부색. 팽한데 하얘. 어하 약간 막 무서운 인형을 다스릴 것같 생겼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격양돼 있는 거지? 자, 카이토는 자 됐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오래 했네? 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소식 또. 압축해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토 스토리 전투 밸런스가 다 같이 조정됩니다 권장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아니, 의외로 말이죠 저도 봐봐 캐릭터 스토리 전부 다다 올클리어 잖아 올클리어 올클리어 올클리어 올클 뭐 카이토만 이렇게 미뤄어져 있었는데 되는... 이상하게 되게 어렵길래 야 나나나 나, 나, 나, 나 싫어 <웃음> 근데 이제 난이도확 내려가가지고 요정도면 뭐뭐 거의 뭐 순삭도까닥보사뿐이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미루고 있으신 분들 한번 미뤄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자, 요렇게, 카이토까지 잘 포함해서 팀 짜봤더니, 이제, 카이토한테 또 버프, 카이토 그랑웨폰 중에 버프 받는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전투에 77만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일라나? 스크닥 빡! 차크닥! 예. 네, 이제, 그냥 누르면 깨지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막혀 었던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쫙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변화가 있었던 게 무한의 서고가 말이죠. 밸런스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컨텐츠 장착 보너스가 삭제가 됐고, 각 서고별 몬스터 속성이 아예 그냥 하나로 이제 통일이 돼서 좀 귀찮이짐 좀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몬스터 그 속성에 따라서 이제 서고 시련도 그걸로 딱 맞춰지는 느낌이 있겠고요. 그래서 각 서고의 지배자가 등장하는 던전에서만 추천 그랑웨폰 및 장비 등의 공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엠마가 이제 빛이다, 그죠? 빛이면 요 던전이 전체적으로 좀 빛에 맞춰져 있는 덱도 그러면 뭐 이거 자석들 하나 잡을 때마다 막 이것도 바꾸고 막 했었는데 약간 귀찮아서 좀 이렇게 미뤄두는 유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거또날 잡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훨씬 더덱 하나 딱 짜서 그냥 그 서고 하나 쭉 밀어 볼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강림전에서는 평원의 지배자 할파스 전투 밸런스가 전투력이좀더 가까워지도록 소폭 하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수량의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게릴라 상점이 추가됩니다 불특정 시점에 상점이 등장하며 이후 24시간 동안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상점이 오픈되면 상점 화면 왼쪽 목록에 게릴라 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 것이요 게임 내에 매우 빠른 1단계 탈 것의 속도가 모두 2단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킬라루스와 데아볼리쿠스의 속도가 변경되게 되겠고요 매우 빠름의 단계 구분이 사라지며 그냥 모두 매우 빠름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날 업데이트 였습니다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시고요 꼭뭐연인사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재미삼한 초콜릿 선물하고 이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 파이팅!